뽕석이조 하이브리드 게임음악쇼 입니다. 최고 시청률 24%를 기록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미스터트로트의 첫 스피노프 예능으로 장윤정과 붐이 2mc로 합류했습니다. 이쯤에서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이끌 멤버들에게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와 자신만의 노하우 등에 대해 직접 들어봤는데요. 진 안성훈은 동고동락했던 소중한 동료들과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할수 있는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번 녹화 때마다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라며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또 학창시절부터 게임의 소질이 없었지만 틀리더라도 일단 외치고 보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믿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라고 멤버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도 전했습니다. 화러보이스 박지현은 후속 예능에 또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연이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어 정말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미스터트로트에서 친해진 형님, 동생들과 또다시 무대도 꾸밀 수 있고 게임 촬영도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경연 때와는 다르게 예능인 만큼 온몸을 던져서라도 열심히 해서 많은 웃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게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통 트롯 트판왕 진혜성은 하고 싶었던 포맷의 프로그램이라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게임도 할수 있어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도 마음껏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르고 싶었던 노래도 원없이 부를 수 있고 그러려면 게임에서 이겨야 하니 몸도 머리도 아끼지 않고 팍팍 써보려고요. 트랄랄라 브라더스 이전의 진혜성과 이후의 진혜성은 분명 다를 겁니다. 라고 이글이글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어 허벅지가 튼튼하니까 다리로 하는 운동이나 게임은 잘할 자신 있는데 퀴즈는 답을 모르더라도 재치 있는 답변 준비해서 큰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두뇌를 풀 가동해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소천사 나상도는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시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멤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나이는 조금 많지만 경험과 체력이 저만의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에 웃음을 졌습니다. 유쾌하고 듬직하게 동생들을 이끄는 맏형 나상도가 안겨줄 훈훈한 재미가 궁금해집니다. 밀크보이 최수호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첫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또 저만의 순간 집중력과 젊음의 패기로 기세를 몰아보겠습니다. 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수호가 보여줄 mz세대의 활력 넘치는 예능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크미성 진욱은 탑세븐이 되고 처음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트랄랄라 브라더스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즐겁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 행복합니다. 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퀴즈나 게임은 순발력과 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센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감을 재치있게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트로신동 박성호는 평소 만화도 보고 예능도 엄청 보는데 개나리학당에 친구가 나와 재미있게 하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형들과 같이 해서 너무 좋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더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도 인정할 만큼 제가 체력 하나는 튼튼하니까 형들과 함께 몸도 머리도 열심히 굴려 보겠습니다 라고 귀여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묵화 보이스 송민주는 병연이 끝난 후 좋은 기회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탑텐 스페셜 방송 때 송민준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다 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하며 생긴 승부욕 으로 지능법을 까먹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로카사노바 윤준협 은 멋진 무대에서 멋진 형 동생 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새로운 곡을 공부할 수 있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외모와 달리 엉뚱하고 허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승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구인 구색 톡톡 튀는 매력을 자랑하는 트롯 브라더스의 본격 예능이 첫 도전인 만큼 트롯 브라더스의 날것 그대로의 매력이 폭발할 전망입니다. 트롯 브라더스의 흥 폭발 예능감을 볼수 있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 됩니다.